이게 다 뭐야? 뭔 사탕을... 아, 우리 딸 화이트데이 날 사탕 줄 사람 생겼구나? 누구야, 누구? 비밀이에요. 포장도 다 있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. 정말 누구야? 우리 차별이 마음을 흔들어 놓은 남자는? 이거만! 응? <목소리> <목소리> 좋았어 그럼 사탕 선물해 거기서 뭐해 차별아 거기 내 책상이야 어? 언제 왔어 뭐야 차별아 너 댕댕이한테 화이트데이 사탕 주는 거야 설마 차별이 너 댕댕이 좋아해 근데 화이트데이는 남자가 여자한테 선물하는 날인데 차별이 너 설마 남자야 아니거든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한 거지 너 이것도 다챙겨왔다고 자 여기 어? 뭐야 진짜네 난또나 좋아하는 줄 그럴 리가 없잖아 난 옆반 지우한테줄 거라고 어, 그 왕사 가지 어, 왕사 가지라니 왕자님이겠지 아무튼 너희한테눈고만큼도 관심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젠 근데 지우가 누구더라? 에그 아, 옆반인데 여자애들이랑 허구한 날 바람피는 잘생긴 애 있어. 1 년에 여자친구를 뭐2 0명 이상은 만든다나 말아나 야리야리, 우리 못생긴 차별이 남자에게 또 한번 까이겠군. <웃음> 불쌍한 차별이. 깔깔깔깔깔깔깔. 어, 차별아 무슨 일이야? 어쭈쭈 쵸기 치우야. 너 화이트데이잖아. 혹시 내 것도 바, 바, 받아줄래? 아, 여기. 정말? 와 정말 맛있겠다. 설마 직접 만든 거야? 응. 어. <웃음> 정말 고마워. 정성이 깃들어서 그런가 더 맛있어 보인다. 다른 애들 건안 먹어도 너건 엄청 맛있게 먹을게. 고마워 차별아. 응. 그리고 혹시 저기 우리 사 사귈래? 아우 정말 미안해 차별아. 나 부모님이 학업에 열중하라고 하셔서 이제 더 이상 연애는 안 하려고. 미안. 그래도 초콜릿은 잘먹을게 길길길길길길. 번을 번지야 말고 있지 마. 그렇게 놀릴 거면 내가 준사탕이 사탕 다 돌려주고 사. 백방 차였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자 오늘은 댕댕이랑 차베리가 분리수거장 청소하도록 해요. 네. <웃음> 에이 에이. 차별아, 괜찮아? 뭐, 그냥 나좀내또 알아서 청소 잘할 거니까. 음. 아, 이 웃음 어, 소리는 땡땡을 빨리 숨어 일종이야, 좀. 아, 왜, 왜 숨어야 되는데 어? 지금은 지효를 눈 앞에서 바로 마주치기 좀 <웃음> 그런. 그래서 차별이가 어떤 식으로 고백했는데? 그냥 벌벌 떨면서 고백하더라고. 아. <웃음> 야 차별이 그래도 부자인데잘좀 해보지 그랬어. 야 부자면 뭐해. 얼굴이 그래서. 야이 사탕 너 먹을래? 그 차별이가 직접 만든 거라며. 내가 아, 안 먹을래. 지효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가. 하 <웃음> 차별아 너는 저런 애를 좋아한거야 뭐라고 따끔하게 한마디라도 해야지 그치만 뭐라고 해야할지 모르겠어 다 맞는 말 같거든 내가 못생긴건 사실이니까 에휴 답답이 야 가지마 야 어, 뭐야 옆반 댕댕이 아님? 내 친구의 친구야 친구야! 뭐야 댕댕아? 너가 분리수거장 청소야? 어... 저기... 너가 지우라고 했지? 어... 근데 뭐? 아까부터 말하는 거 들으니까 좀 우리 반 차별이한테 너무하게 말을 하는 거 같아서... 걔내 친구거든... 아... 그럼 잘 알지 않나? <웃음> 차별이, 걔 진짜 완전 못생겼잖아. 진짜 돈만 아니었어도 바로 사람치고 못받았을 거야. <웃음> 야! 야, 그만해! 아, 그만하줘요 아, 웃겨 죽겠네, 그냥! <웃음> 차별이는 내 친구니까 그렇게 말하면 내가 엄청 화가 나거든. 그만 좀 할래? 솔직히 차별이가 너보다 나 <웃음> 뭐래? 야, 됐다 그렇게 차별이 챙기고 싶으면 이 사탕 너나 먹어 이제 잘 알았겠지? 내 친구 차별이한테 그런 식의 태도는 곤란해? 어, 알았다고 가자 어, 댕댕아 너 지금 뭐한거야? 아 그치만 쟤네가 너를 너무 무시하잖아 그래서 너무 화가나서 그렇지 댕댕아 차별아 댕댕아 저기 있잖아 우린 친영재같은 사이니까 너와 는 의리 의리 아니겠어? 어, 어. 어 의리 아이 뭐 고마워할 필요는 없어 그럼 이거 사탕에 내가 가져간다? 어차피도 이거 버릴 거잖아. 아깝다고. 멋있어. 정춘이네. 이거만 뭐? 차베트 정도면 귀엽지 않나? 지우라고 했나? 여전히 마음에 안 들어. c o m 봐 고마우니까 내가 특별히 너한테 선줄줄응 응? 응 알았어! 쭉! 응? 어? 난 간다! 예~~~~~ 예~~~~~ n 기 to get i 네 예~~ 예~~ g 와요, 안녕.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